샤오미 미지아 F300 구강 세정기 오늘은 유명 브랜드 제품을 후려칠 정도의 성능을 가진 3만원대의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구강 세정기를 소개해줄게 이번에 나온 구강 세정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 같아 물통 일체형이 되면서 제품이 좀더 견고해졌고 용량도 200ml에서 240ml로 20%나 증가했어 그리고 하단이 시원하게 열리기 때문에 내부 세척도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지 기능도 물론 업그레이드가 됐어 노즐에서 물이 나올 때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분사되고 분사 횟수도 1400회에서 2000회로 증가했지 방수도 IPX7 등급이라 물속에 넣어도 문제가 없고 배터리 용량도 충분해서 4시간만 충전하면 무려 115일간 사용할 수 있어 대박이지 단점은 노즐이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건데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능이 워낙 좋아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매일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아